상단전에 참나가 있고 하단전에 에너지가 있습니다. 나중에 이거를 제 이걸 요 뒤주천이라는 게 회로를 연결시켜 놔요. 이렇게 해서 등 뒤로 단전해서 뇌로 이어지고 뇌에서 다시 단전으로 이어지죠. 이게 딱 연결돼 있어서요. 그리고 가운데 충맥이 서서 또 연결됩니다. 이만한 기둥이 가운데 딱 서요. 그러면 황홀합니다. 일단. 그리고 이몸 전체가 단전이 돼요. 이렇게 이렇게 몸 전체가 단전이 돼서 숨을 쉬어요. 우주에서 길을 빨아들이고, 뱉고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. 뿅 가겠죠. 이러고 있어요. 제가 황홀한 얘기 좀 해드릴게요. 공부하시라고. 대방출입니다. 이러고 있어요. 예전에 더 많았을 텐데, 사실 잊어버렸어요. 단전 지도 안한 지가 제가 꽤 되다 보니까, 세세한 경험들 기억이 안 나요. 또 이제 경험했다는 분이 와야 내가, 아, 나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지 하는 게 많아서, 일단은 제가 생각나는 거 말씀드리면, 그, 몸 전체가 단전이 되는 체험을 하실 겁니다. 충맥이 서면 그리 기운이 백회를 통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. 이 하단전에서 이렇게 하단전이 주체가 돼서 숨을 쉬고 있어요. 우리 몸이 하나의 단전이에요. 전기신 덩어리인데 단전입니다.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식으로 보면 성령 에너지 덩어리인 거예요. 우리 몸이. 이런 것도 법공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. 그냥 정신력으로만 우리가 법공을 알 수도 있지만 에너지 수련과 함께 만날 때 복공은 요또 다른 측면이 있어요. 색다른 각도에서 또 보입니다. 그러니까 공부가 무궁무진해요. 이렇게 보면 또 재미있어요. 실제 에너지를 다루면서 깨어있는 거죠. 본인이 우주라는 것도 체험하면 단전 하나 에너지 센터. 그러니까 우주에 내가 하나의 에너지 센터인 거예요. 내가 하나의 그 우리 학당 로고 있죠. 내가 하나의 알이라는 것도 알아요. 그 빨간 점이 깨어있는 정신이고 이 전체가 에너지 덩어리입니다. 내가. 이게 물질로 보면 이렇게 에너지 덩어리지만 이거 물몸다 잊어버리고 깨어있으면 에너지 진짜 에너지 덩어리에요 내가 깨어있는 정신과 정기신 딱 만남이죠 이렇게 호흡을 해 봐도 재밌어요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체험해 보시면 재밌어요 그래서 그렇게 돼서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재밌는 게 여러분이 딱 나중에는 깨어 계시기만 해도 하단전이 알아서 숨을 쉽니다 또 하단전에 집중하고 계시면 알아서 깨어나 이게 함께 돌아가요 상중, 중단전은 제가 빼고 말씀드렸지만 경험해 보시면 요 셋이 이제 함께 다 돌아가요. 그래서 몸에서 이 에너지 변화는요, 죽을 때까지 계속 성장해요. 그래서 중단전은 중단된대로또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제가, 저 같은 경우 수행하려고 앉으면 단순히 깨어있는 게 아니고 상중 하단전을 각각 각성시켜 놓고 그들 간의 교류가 원만하게 주체원이 일어나게 해놓고 이제 깨어있는 거죠. 그러면 그 엄청난 에너지의 보호를 받으면서 깨어있어요. 그래서, 불성, 이게 참난, 정기신에서 신은 불성이고, 정기는 신을 담는 그릇이에요. 그게 불교에서 만다라 그리죠. 그 만다라가 에너지를 그려놓은 거예요. 지수화풍 에너지. 둘로 말하면 음향이고, 쪼개면 지수화풍 아니면 다섯 개로 쪼개면 오행. 그 에너지를 그려놓은 거예요. 근데 가운데 붙여 그려놓죠. 불성을 담고 있는 그릇이라는 거예요. 여러분이 사실은 불성을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. 여러분이 그냥 만다라예요. 여러분 몸이. 근데 이 육체를 가지고 보면 실감이 안 나죠? 육체를 초월해서 에너지체를 여러분 느끼시고, 여러분 몸 안에서 에너지를 느끼시면, 내가 하나의 만다라구나, 불성을 담는 그릇이구나, 에너지 센터이면서 그 안에 불성을 품고 있구나, 이런식 다양한, 내가 하나의 알이구나.